혹시 다 재롱짐이야? <웃음> 아니야 반반이야 반반. <웃음> 재롱이도 <또> 궁금해. <웃음> 이 약간 왓츠인마이백인데? 나 재롱이도 앉아서 소개하자. 재롱아 너넌못 챙겼어. 못 챙겨왔어 재롱이? 이거는 내 칼아. 이건 내 거. <웃음> <웃음> 재롱이 재롱이 장난감 있네. 재롱이 좋아하는 거. 응. 장난감 챙겨야지 근데 그거보다 더그왓츠인마이 어떻게 하는 거지? <웃음> <웃음> 아이고 그냥 다 꺼내 그래. 응. 그럼 이거는 어. 어디다 꺼내? 여기다 꺼내? <웃음> 아 뭐야 <웃음> 저기요 <웃음> 여기 제로이 장난감 재미이가 응. 좋아하는 거 응. 이거 제롱이 옷뭘 좋아할지 몰라서 두장뭘좀 어,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제롱이가 골라서 입어야겠네 이거 제롱이 잠옷 제롱이 우비 혹시 골라서 두개 제롱이 수건 제롱이 칫솔 치약 제롱이 <웃음> 기저귀 제롱이 단식 재롱이 음료수 <웃음> 재롱이 껌 재롱이 간식 재롱이 밥끝와 재롱아 아유, 짐이 이거 하나 줄까? 맞네 앉아봐봐 <웃음> 이거 하나 줄게 재롱 재롱 앉아 얼굴. <웃음> 얼굴 대신 먹어버렸어. 우비를 입힙시다. 우비를 입고 나가자. <웃음> 재롱이 1박 외출진. <웃음> 나보다 아, 옷 많아. 재롱이 1박 하려면 요 정도는 챙겨야지 <웃음> 1박 할수 있어. 맞아.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어머 어떡해 이런 생명체가 다 있어요 아이고 귀여워 우리 애기는 우비를 입어도 귀엽고 걸어도 귀엽네 대가 봐. 끝한테 가 봐. 끝한테 가 봐. 끝한테 가 봐. 재롱아, 재롱아. <웃음> 예쁘니? 도 신나 가지고 다행이다 그치. 신났어 안했니? <웃음> 재롱이 예쁜데 재롱아 핸들에 손 얹어봐 그것만 하면 돼 핸들에 손 얹어 아니 얼굴 <웃음> 오, 한대 어, 네, 내려줘 내려줘 제이오 어, 이거 트램펄린이다 트램펄린. 제롬 어, 트램펄린 해볼래? 오, 우와. 강아지 형인가봐. <웃음> 어 우와 강아지형인가봐. 어천재로어 천재. 이게 이상하다. 천재로. 이상하다. 천 천재. 이상하다. <웃음> <웃음> 저, 저, <웃음> 이상하다? 천재로. 이다이이상하다이상해다이다 이사마다. 이잘했다이사 잘했어 사마다 잘했어 다 이사마다. 이사마다. 이사마다. 이사마다. 이똑마다다다 잘 왔다 응. 무슨 아, 네. 작은 아기 생명체 같아. <웃음> <웃음> 너무 많이 와. 들어갈까? 일단 가자. 집에 가자. 얼굴 봤니? <웃음> <웃음> 왜? 얘봐 <웃음> <웃음> <예뻐. 웃음> 지금 껌 달라고 압박 주고 있어 그치? 껌을 줄게요 알았어. 알았어. 아, 앉아, 앉아, 앉아, 앉아. 천재였지. <웃음> 그래, 고기 앉아. 그래, 고기 앉아서 먹어라. 맛있는 것도 줄게 2차 간식으로 <웃음> 잘 먹었어 <웃음> 잘 먹었어 아까보다 표정이 좀 좋지? 응 역시 한국에는 밥심 <웃음> 밥심하니까 귀가 나겠죠재 아, 제롱이 밥심? <웃음> 너도 밥심? 큰나도 밥심 왜? 너도 비빔면 먹고 싶어? <웃음> 뭐 먹고 싶은데? 안아달래안아줘어이구이구이거이구 어이구, 얼굴에는 뭐 <웃음> 어디서 묻혀서 왔어? 이게 뭐야? 나뭇잎이야? 너 어디 갔다 왔어? 너 여기 갔다 왔지? 어? 응? 여기서 뭐했어? <웃음> 이거서 이거 흙탕풀 얼굴을 묻었나 본데? 재, 이거 봐 재미가 짜고 있어 지금 야 햇살과 그레텔이야? 근데 이 흔적을 다 알고 있다 <웃음> 들아 <재료들어>, 얼굴 봐봐 <웃음> 진짜 장난꾸러기 같다 천방지축 어리둥절 천둥 걸거숭이 지금 짱구 하는 거 아니었어? 마음이 안 맞네 짱구가 뭐야? 천방지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난 짱구 만화 본적 없어 어? 너 짱구 어디서 봤어? 츄니버스도 안나와는데 그냥, 그냥 인터넷에서 알았어. 근데 난 생각해보니까 짱구를 한 편을 제대로 다본 적이 없어 우리는 공중파 밖에 안 나와가지고 나는 짱구 그런 거못 봤어. 그래도 그 노래는 너무 유명하잖아. 내가 아는 노래는 그런 것밖에 없어. 피카츄라 이츠바이리 소세지 한번 먹어볼까? 안 떠드니까 눈이 동그래졌어. <웃음> 떠드니까 다시 눈을 감아. 그러니까 그러면은 재롱이 심리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대화한 거를 좀 녹음을 따놓고 나중에 이제 옆에서 이렇게 틀어놔줄까? <웃음> 백색소음으로. 어, 백색소음으로. 그냥 잠깐만 종이 그냥... 해봐. <웃음> 눈 동그래졌어. 그시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뭐 그런 거 ASMR인데 우리 그냥 백제롱이 좋아하는 저기 ASMR 해가지고 우리 걸 녹음해가지고 한 3시간짜리를 만들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틀어놓는 거지 음. 그러면은 재롱이 이제 정서에도 좋을 거고 좋은 거 같아 예를 들면 재롱이가 뭐 비가 와가지고 불안해할 때는 재롱이 옷장에 들어가면 그 앞에 틀어놓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거그니까 3시간동안 계속 말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? 러니까 눈안내려왔고 재롱이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어? 누나 찾았어. 누나 찾았. <웃음> 잘 잤어? 뭐라고 막 오물오물 말하면... <웃음> <웃음> 아, 귀여워. 그럼 물놀이 좀 하다 갈까? <웃음> 아닌가? 오립합니다 오립에 출발합니다 두둥 음? 두둥 두두둥, 두둥. 두두둥. 두둥. 갑니다 조심하세요 두둥 <웃음> 재밌겠다 재롱, 재롱이 너무 얌전하게 잘했는데 약간 이 느낌 즐기고 있는 것 같아 아 웃겼어 재롱 안돼요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재롱 재롱 가자 누나 간다 재롱 누나 간다 재롱 누나 간다 왜제롱 누나, 누나, <웃음> 누나 간다 안 먹히네 그쪽 아니야, 세롬? 이제 간식 먹자. 간식 줄게. 어, 간식도 안 먹히네. 세롱 자유로운 강아지가 되었는데? 응, 음, 시골 왔을 때처럼. 음. 냄새 맡으니까 좋나봐 응. 뭐 먹지만 않으면 되지 비가 부슬부슬 날려서 괜찮다 응. <웃음> 어, 재롱이 수영생 들어가려고 어, 재롱이 그냥 들어왔어? 잠깐만 잠깐만 있어보자 재롱이 발 닦여라 <웃음> 아이 귀여워 우리에게 다 놀았어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우비를 입혔는데 <웃음> <웃음> 결국에는 어. 이게 좀... 또 나갔어? <웃음> <웃음> 들어 근데 집에 가야 돼 우리가 지금 이제 집에 가야 되거든 여기 기억이 좋았네 그러니까, 응. 추천하죠. 우리 우리가, 우리가 집에 가야 돼 재롱아 다음에 또 오자 그래. <웃음> 아이고 좋았어 <웃음> 잡았다 응? 그렇게 좋았어? 재롱아 기분이 그렇게 좋아? 다행이다, 그렇지? 가자, 가자.